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니 키친 입니다. 오늘은 요즘 저의 아침을 깨워주는 저만의 퀵 스무디 볼 색도 너무 예쁘지만 몸에도 너무나 좋은 블루베리 스무디 볼을 준비했어요. 시원하게 얼려두었던 블루베리의 상큼함과 언제 먹어도 달콤한 바나나 그리고 고소한 홈메이드 그리놀라까지 요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바로 이 스무디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침을 준비해 볼게요. 먼저 달콤함을 만들어줄 바나나 한개를 먼저 준비할게요. 그냥 칼이나 스푼으로 숭동숭동 믹서기 안에 잘라줍니다. 다음은 냉동실에 얼려 두었던 블루베리를 반컵 넣어줄게요. 다음은 플레인 요거트를 3스푼 정도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두유를 반컵 넣어 주었는데요 없으시면 우유나 아몬드 밀크를 넣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는 냉장고에 두유가 항상 있어서 두유를 넣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치아씨드를 넣어 주었는데요 독소 배출에도 좋다는 치아씨들을 저는 이렇게 아침 스무디볼에 넣어 먹고 있어요. 자, 이제 믹서기에 함께 갈아줄게요. 색이 너무너무 곱고 예쁘죠? 아침부터 이렇게 보앞빛 스무디를 보면 기분이 굉장히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에요. 이제 먹고 싶은 그레놀라나또펌킨시드 저는 드라이드 코코넛이 있어서 좀더 뿌려 주었는데요 이렇게 코코넛을 뿌리면 뭔가 휴양지에 놀러 온 듯한 그런 느낌 맞았습니다 이 홈메이드 그레놀라 레시피는 또 예전 영상이 있으니까요 만들고 싶으신 구독자님분들은 노은그레놀라 레시피 꼭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의 아침을 음, 여러분들과 함께 블루베리 스무디볼을 함께 하였는데요. 또 다음 영상에서 심플하지만 근사한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